별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라 아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뭔가 완전 그냥 피곤 피곤 열매를 먹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바로 여행을 가기 D-1이기 때문이죠 어, 생각해보니까 잠이 바뀌네 <웃음> 오늘의 바디책입니다 아어떻게 말랐냐 아 운동했는데 아 진짜 오늘 아침은 모닝빵! 먹을 생각입니다 모닝빵과 커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늘적 단식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아침을 영어로 b r e a k f a s t 라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f a s t 뜻에 단식하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식을 깨는 거래요 breakfast 단식을 깬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밤에 먹고 나면 단식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깬다 breakfast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의 tmi 였습니다 모닝빵을 이렇게 째주고 뭐랑 같이 먹을거냐면 잼은 따로 없고요 얼마전에 마이프로틴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이 프로틴 스프레드가 있어요 이게 잼이에요 잼인데 또 운동을 하니까 단백질 보충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단백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알람 100g당 단백질이 한 2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한번 먹을때 100g 먹진 않는데 단백질을 보충한다기보다는 뭔가 플라시보 효과죠 나는 잼을 발라먹을 때도 단백질을 섭취한다 막 그런 냉장고에서 넣어놨더니 정말 달달하고 좋네요 그 마이프로틴 제품은 좋은게 설탕이 많이 안들어가있어요 설탕이 많이 안들어가있어서 건강에도 좀괜찮은 같고 아... 아우 너무 좋은데요 사실 후라이라도 해서 좀 먹으면 좋은데 제가 내일 여행을 가서 냉장고로 싹 비웠어요 그래서 볼게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오늘이 운동 이제 밀기 운동하는 날인데 뭔가 헬스장 가기가 시간이 너무 애매한거예요 헬스장 가자니 뭐좀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안가자니 오늘은 또 운동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집에서라도 하자 뭐 홈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거 아세요? 저 여행가서도 숙소를 무조건 헬스장 있는데로 했어요 운동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운동을 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만 좀 시키고 홈트 함께 하시죠. Let's go. I don't mind if you need to figure some things out by your 얼마 못했지만 그래도 안한 것보단 나은거 아니겠습니까? 하... 하... 씻고 왔습니다 어떻게 헬스장 가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게 더 힘든 느낌이에요 근데 프로틴 먹을건데요 제가 원래 먹는게 이거예요 임팩트웨이 프로틴인데 이게 되게 가성비도 좋고 뭐 세일할때 사면 되게 저렴해가지고 이걸 애용하는데 사실 유청 단백질은 어쩔수 없이 그 특유의 단백질의 약간 그 비릿한 맛과 그 우유의 느끼한 그런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물에 타먹어도 그러니까 저도 뭐컴뱃 NS4D 요청, 마이프로틴 임팩트 웨이 다 먹어봤는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이프로틴에서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신제품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했는데 이거는 초콜렛 맛, 딸기맛 그런 것보다는 모히또 맛, 복숭아티맛 이런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상큼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색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루는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반스쿱만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은 이런식이에요 약간 포카리스웨트 분말처럼 맛은 그 복숭아 아이스티 딱그 맛이에요 복숭아 아이스티 근데 참신기한게 이것도 유청 단백질이고 한스쿱에 단백질 20g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는 사실 근데 가격대가 보통 우리가 먹는 임팩트웨이프로틴보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서 세일할 때 하나 사두고 이런 단백질 먹다가 질릴 때막 되게 물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히또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히또 에이드 말고 그냥 모히또 탄거 네 그거 그 맛이에요 모히또 국말 탄맛 저는 개인적으로 상큼한 걸 좋아해서 딱제 입맛에 맞는데 이런 유청 단백질이 좀 질리셨다 하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저도 협찬을 받는 입장이지만 비싸요 20 서빙에 거의 4 8 0원9 0 0원 하는데 그래서 정가를 주고 사지 마시고 이번에 또마이프로틴 코리아 런칭 3주년 타임세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3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24일 화요일 밤 12시 되기 직전까지 전제품 최대 80% 그리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산 입력하시면 또 추가로 40%까지 할인이 되시니까 제가 한번 확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만 7천원?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점 유의하셔서 어제 링크와 그리고 코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짐을 싸고 세부로 떠나 보겠습니다 세부 가서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담아 올테니깐요 변화된 항타지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바